이안, 이안. 오늘 이군이랑 다른 학교 원정팀이랑 연습 시합 있다는데 원정팀이 피닉스라던가. 관심 없어. 주장인데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 이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 벌써? <웃음> 귀찮군. 학교야, 성이야? 진짜 크다! 이런 거에 놀라워하다니... 이알스님 별장 보면 기절하겠어? 뭐? 별장도 있어? 어? 보통 집집마다 별장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 크기야 제 각각이겠지만... 여기서 리무진 타고 몇십 분이면 저것보다 두 배는 큰 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넌 놀라서 그러는 거니, 아님 일부러 그러는 거니? 어? 일레인 왔다! 어, 일레인? 많이 기다렸어? 고치님은 곧 오실 거야. <웃음> 먼저 들어가서 몸 풀라고 하시던데. <웃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다른 애들은? 어, 수지는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못 온다고 연락 왔어. 어, 다른 애들은...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가보자! 응! 음. <웃음> 음. 시간이 다 됐군. 오! 아저씨, 어. 핫도그가만 주세요 난민 생각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오오 지금 이걸 조사라고 해온 거야? 이름 이안, 최연소 세계 챔피언, 헤일스톰 팀 리더 진짜 이미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란 말이야! 저, 죄송합니다, 그, 그게... 그게 뭐? 그, 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으, 올리비아님! 준비 못 해오면 알지? <웃음> 올리비아? 으 어. 저, 저 저희가 여기는왜온 거야? 니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긴 볼일이 있으니까 왔지 <웃음> 이 <웃음> 아리따운 숙녀분은 누구야? <웃음> 아, 아, 이쪽은 내 여동생 올리비아 여기 니가 무슨 볼일인데? 아하! 오라버니 응원하러 온 거구나! <웃음> 뭐? 무슨 말이야? <웃음> 이안 브로마이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이것까지 행차하다니! 역시 위대한 찰스님의 데뷔전을 응원해주는 일은 가족밖에 없다는 건가? 브로마이드? 아, 그때! 대형으로 <웃음> 피밋으로 갔다더니 이쪽일종이야 어. <웃음> 이안 응원하는 줄 알면 저희간 엄청 삐질 텐데 뭐해? 일단 피하고 봐야지. 얼른 피해, 얼리비아! 어이, 이이이이 괜찮아? 이이 <웃음> <웃음> 뭐하는 짓이야? 어? 뭐하긴, 훈련 중인데? 사람이 다칠 뻔했잖아! 연습실에 갑자기 뛰어든 건그 꼬맹이라고! 너야말로 왜 시비야? 남의 학교 훈련장에 와서 큰소리 치기는? 훈련에 방해되니까 저 꼬맹이 간수나 저라고 저쪽 구석으로 당장 꺼지라고! 당장 사과해? 웃기는 녀석이네, 사과 못하겠는데? 당장 사과하지 못해? 못찾겠다면 여긴 비행 가능 구역이 아니었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에어로버가 사람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줄 알았나? 저 녀석이 보자 보자 하니까 뭐가 이리 시끄러워? 아, 어. 어. 어? 어. 이연이다 주장, 왔어?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물었다 아, 아뭐이 녀석들이 남의 훈련장에 들어와 까불길래 버릇 좀 고쳐주고 있었지. 상황은 어, 지켜보고 어? 있었다. 내가 대신 어? 사과하지. 나한테 할게 아니라 저기 꼬마 숙녀에게 사과해야 해. 어쩜? 미안하다. 이안, 네가 왜 사과를 해? 해인. 어, 어. 넌이 시간부로 헤이스톰 팀에서 방출이다. 어? 어? 어? 어? 뭐, 뭐라고? 다시 말해야 하나? 꺼지라고. 어, 어. 에어로버좀 날린다고 대우해줬더니 팀 리더라고 뵈는게 없냐! 어! 어 아니! <뭐라> <뭐라> 어, 엄청난 반응속도! <뭐라> <뭐라> 자식! 운동신경조차 형편없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뭐? 이 a t w h 인 t w h 언젠간 이렇게 사고칠 뭐? 줄 알았어 제 예상보다 일주일 t What? 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걸 h a 라 w 오랜만이군 그래, 오랜만이다 새로 들어온 신입들인가? 저 꼬마 a t w h 경기 때 가끔 몰래 구경하는 걸본 적이 있는 것아고 아, 뭐? 여기 온 이유가 이 a 스 What? What? What? What? What? 제법 폐기 넘치던데. 이쪽은 난 현이라고 해. 잘 부탁해. 앞으로 에어로버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챔피언. <웃음> 야야, 지금 제 이안 앞에서 뭐라고 한 거야? 어디서 굴러 목다운 녀석인지 몰라도 챔피언이라니. 흠, <웃음> 재밌군. 그럼 어디 미래 에어로버 챔피언의 실력을 한번 볼까? <웃음>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정도라면 그만한 실력은 갖추고 있겠지? 어어. <웃음> 어... 어? 현은 아직 신입이다. 챔피언인 너와 경기를 하기엔 아직 무리야. 내가 연습 상대로 부족하다고 여기진 않을 테고, 실전만큼 좋은 경험도 없잖아. 너라면 잘 알고 있을 텐데, 첸. 이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내가 이안과 대결을 한다고? 내가? 이안이랑? 뭐, 싫으면 말고. 아! 할래! <웃음> 좋아. 그럼, 미래의 챔피언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 설마, 눈초롱 저 녀석 이한과 대결해서 이길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 좔 스님이라면 모를까? 너네 아, 둘, 아, 장애물 들이받기로 유명하던데? 그건 아, 또 언제? 이안과의 승부, 항상 꿈꿔왔던 일이잖아. 난할수 있어! 준비된 애송 아, 그래, 챔피언 앞에서 멋지게 해보는 거야 음... 션이냐, 이안이냐 고민이네, 정말 올리비아님, 위안의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치, 눈치 기는 됐고 저기 션이라는 선수의 정보라 갖고 와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 <웃음> 전의 응원단마. 네! 자 준비들 되셨습니까? 오늘 경기 종목은 스트리트레이싱입니다. <웃음> 스트리트레이싱? 제팔 세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살아 움직이는 경기장이야. 피닉스 팀에 있는 경기장은 단순히 홀로그램으로 정지된 맵이지만 이곳 경기장은 실제 도시처럼 모든 게 움직이고 그 속에서 에어로브의 움직임이 점수가 되지. <웃음> <웃음> 이제 시작이군 지금 만들어지는 가상 세계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모든 것들이 실제 도시처럼 꾸며져 있죠 도시 주변에 있는 링이 코스고 코스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 충돌 시 감점과 함께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페널티 일 점당 일 초가 가산되며 결승선을 통과한 후 합산해서 빠른 시간에 들어온 선수가 승리하게 되죠. 또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픽토그램과 충돌 시엔 즉시 탈락되니 유의하십시오. 자, 그럼 워홀 통과와 함께 경기를 시작해볼까요? 플레이 플레이 션! 뭐해? 왜? 안 해? 플레이 플레이 션! 야, 쟤는 또 저기서 뭘 하는 거야? 준비하세요. 긴장하자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원. 고! 미해라 션! 스트리트 레이싱은 차량이나 사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면서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해야해. 만 해봐! 아주 특크할 거야! 아, 알았다고! 어? 조심리려 션! 오 그래도 링은 빨리 통과하네! 추락으로 링을 통과하다니! 저걸 참신하다고 해야할지! 아, 다행히 모체의 손상은 가지 않았어! 하지만 이런 식의 비행이 계속되면 스카이호크가 버티지 못할 거야! 알았어, 일레인! 조심할게! <S> 어? 우와! うわ うわっ! うお! っ 지금 상대방 실력에 어... 감탄할 때냐? 어이, 그치만 멋있잖아 <웃음> 경기에 집중해 <웃음> <웃음>